안녕하세요, 세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렛저널 5월달 셋업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5월 표지랑 무드 트래커랑 헤비 트래커를 세팅을 해볼까 해요. 일단 간단하게 대충 스케치를 하고 이번 달 표지는 음 뭔가 꽃다발을 그릴 건데 제가 5월에 피는 꽃을 검색을 해봤더니 뭐 라벤더랑 양귀비 랑뭐뜨더라고요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용할 펜은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. 0.5mm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크게 대중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르고 싶은 대로 막 그리시면 돼요. 이런 빈티지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커버 페이지는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, 에. 예, 표지랑 간단하게 표지랑 이번 달 행사 내용을 적을 칸을다 꾸몄고,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드 트래커랑 헤비트래커를 할 건데. 이제 무드 트래커를 하고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관한 것도 하나 하고 싶은데. 음. 일단은 저게 무드 트래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무드 트래커가 완성이 됐습니다. 무드 트래커 완성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관해서 리뷰하는 차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 리뷰하는 칸 하나 만들고 자 아, 그리하야 오늘은 이렇게 블랙저널 세팅을 해봤는데 5월 블랙저널 플랜위드미를 잡았습니다 표지 요렇게 만들고 간단하게 이번달 특이사항들 적을 수 있는 공간이랑 헤비트래커랑무드트래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청소감을 남길 수 있는 요런 메모까지 남겨보았습니다. 앞으로도 블랙저널 하는 요런 세팅이나 위클리 세팅 이런거 위클리 세팅이나 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르고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